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링기를 이용해서 화이트 헤드를 제거를 해볼 건데요. 양쪽 코에 엄청난 목공들이 보이네요.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? 먼저 지우개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 결을 따라서 물기를 적당량 붙여주세요. 코 속을 더 깨끗이. 그리고 필링기를 이용해서 얼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. 효과적인 각질 제거를 위해서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필링기를 사용해주세요. 이럴 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밀듯이 사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저는 지금 영상 속에서 화이트헤드가 제거가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조금 세게 사용했는데 따라하시면 좀 피부에 자극이 되실 수 있어요. 참고해주세요. 어, 화이트헤드가 더럽게 또나오는게 보이시죠? 그리고 화이테헤드가 가장 많은 턱 부분 이렇게 화이테헤드가 보입니다. 들어 깨끗해진 모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한번더 패드를 이용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을 따라서 닦아줍니다. 그러면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. 세안을 해도 되고 자,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